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오늘은요, 여자들은 모르는 원나잇의 무서운 이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논다하는 남자들은요, 자신들이 스킬을 준비해서 여성의 마음을 얻어 하룻밤의 짜릿함을 느끼고 그걸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업적이나 엄청난 내공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자랑하고 다니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분들은 루저라고 할수 있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남자가 대단한 작업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라기보다는 여자가 외로워서 혹은 오늘만큼은 그냥 그렇게 보내고 싶다라는 여자의 심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모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룻밤의 쾌락을 쫓을 각오가 되어 있고 그러기를 원하는 여성분들이 이런 남자들의 표적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루저 남자들이 말하는 표적은요 여성 전체의 범주가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특정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스킬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신빙성이 없는 거겠죠 여자들이 그래 오늘은 그렇게 해야겠다 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그럴 생각 있는 여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나에게 오늘 그 기회를 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거랑 같은 건데 그걸 스킬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잠깐 즐거운 밤을 보낼 의도로 만나기 때문에 서로를 진지하게 생각할 상대는 절대 넣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인즉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 너는 사귈 상대가 아니야 일단 너는 내 사귈 상대로는 탈락이야 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막 가는 모습을 보여도 상관없다는 거겠죠 하룻밤의 즐거움을 선택한 여자에게는 오늘은 불량식품을 꼭 먹어야겠어 라는 마음이 있는 거니까 작업을 걸어오는 남자는 이미 불량식품인 거네요 그 불량식품들은 평소에는 내 생각에 쓰레기이지만 오늘만큼은 일탈을 원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의향이 있다는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을 해온 남자는 선수이거나 스킬이 좋은 남자가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 낙제점인 남자이고 그냥 장난감, 혹은 도구로 전락한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하룻밤을 즐기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남자들 보면 혼자 다니는 남자들보다는 보통 두세 명이 그룹을 이루어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남자들끼리만의 대화를 들어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자기네 주제 파악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여자의 외모, 성격, 말투, 뭐 돈이 많냐 적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자를 점수 매기고 오늘 누가 누굴 데리고 갈 건데 나는 제가 별로야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 하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여자를 확실히 물건 취급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요 이런 남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부족한 놈들이라서 여성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이놈들은 상상하고 실현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아직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한 여자에 대한 추억을 남자들이 공유한다면 소름 돋지 않으시겠어요? 너도 한 번, 나도 한번 그렇게 우정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죠. 물론 여자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용납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놈들은 요 그걸 용납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 꼭 여자를 만취 상태로 만들려고 하거나 그게 또안 된다면 약을 써서라도 여자의 기억을 지우려고 하거든요. 저도 사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여성분들도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는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유흥가 주변의 남자 화장실에 가보면 요 정말 다양한 약품을 팔고 있는 스티커들이 붙어 있죠. 가보신 적이 없다면 주변의 남사친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바로 확인되실 거예요. 하룻밤의 짜릿함을 느끼고 났는데 나는 기억이 없어 이 정도로만 끝나면 참 다행인데 몸이 상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영상 같은 걸 남기는 취미도 갖고 있어서 상상하지 못할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항하는 경우에는 폭력 사용은 기본 옵션이겠죠 이 정도면 완전한 범죄 아닌가요? 심각한 성범죄란 말이죠. 부가적으로 신체적인 질환이나 임신 걱정까지도 수반되기 때문에 하룻밤의 짜릿함을 느끼는 대가치고는 너무 크지 않을까요? 어떤 이유에서든 하룻밤의 장난을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을 때꼭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잠깐의 일탈과 육체적인 만족이라고 느끼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간혹 어떤 여성분들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비약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아직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그때서야 제 말이 신빙성이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직접적으로 체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결국 선택은 본인들 몫이니까요 그리고 제발 주제 파악 못하면서 자신이 스킬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여자들을 꼬시고 다닌다고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남자분들 쪽팔린 것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선수는요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와서 가만두지 않아요 자꾸 매달리거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